김미 실버 버튼, 허리. <웃음> <hurry. 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드디어 저희가 요즘 뭐 10만 워낙 많고 저희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지만 그래도 10만을 넘었습니다. 네. 어쨌든 네, 저희가 아직 실버 버튼을 못 받았어요. 실버버튼 못 받았는데 언제 오는 거지? 뭐 오겠지. 뭐 미국에서 날라오는 거니까 그렇게 빨리 날라오진 않을 것 같아요. 그죠? 실버버튼 나오면 그래도 한번 네.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 제가 예상할 건데 골드 버튼못 받을 것 같고요. 여기 실버버튼... 1만할수 있지. 진짜? 아니, 욕심이 별로 없어서 이뭔개 세상 10만 중에 지금 10만 2천이거든요. 세상이가 한 9만 정도, <웃음> 제가 1만 0천 정도. 네. 어뭐 구독자 수나 뭐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좋은 정보, 뭐막 재미, 막뭐 이런 거 자극한 자극적인 거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반려생활에 중요한 것들 이제 더 열심히 재미 더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